안녕하십니까 베로니카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문장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작은 문장으로 시작해서 역시 마지막 긴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들어질 긴 문장은 당신이 스텝 미팅에서 한 다음 달 열릴 컨퍼런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정말 인상 깊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Let's go! 우선 이 문장에서 코어는 주어와 동사, 당신이 한 이야기가 인상 깊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만약 제가 당신이 지난달 미팅에서 다음달 열릴 컨퍼런스에 관한 이야기를 한것 덩어리를 주어로 잡는다면 문장이 너무너무 길어지겠죠 앞부분이 길어지는 것을 영어를 하는 분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해서 저희는 I was impressed with. 내가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것을 먼저 앞에다가 붙여두고 그 다음 부분 길어지는 문장을 수식어를 통해서 저희가 늘려 보도록 해 볼게요 그럼 당신이 한 이야기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뭐 뒤에다 붙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국말은 당신이 한 이야기 영어는 the talk you gave 당신이 준 이야기 왜냐면 컨퍼런스 상에서 또는 스텝 미팅에서 당신이 준 스피치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the talk you gave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누가 한다 장방시죠 the talk you gave 스텝 미팅에서 한 이야기 장소가 되니까 at the step meeting the talk you gave at the step meeting The talk you gave at the staff meeting 당, 그럼 장방시가 나왔으니까 이제 부수적인 것들이 나와야 되겠죠 당신이 스태프 미팅에서 한 컨퍼런스에 관한 이야기 컨퍼런스에 관한 이야기가 제일 마지막에 The talk you gave at the staff meeting about the conference The talk you gave at the staff meeting about the conference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입에 붙으실 때까지 계속해서 보고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최대한 안 보고 하시려고 노력하면서 머릿속에서 그 구조를 빌딩을 해보세요. The talk you gave. 아 네가 한 얘기. 그 다음에 어디에서? At the staff meeting을 덩어리로 두시고 그 다음에 어, 뭐에 관한 거? About the conference. 이렇게 The talk you gave at the staff meeting about the conference. 잘 되고 계시나요? 믿습니다. 근데 이제 까다로운 것이 이 conference에 대해서 더 붙여요. 그럼 역시, 뒤에다가 그냥 줄줄줄줄 붙여주시면 되세요. 앞에다가 해주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 말은 미리 생각해야 하는 거라면, 얘네들은 미리 할 필요 없이 뱉어놓고 붙이면 돼요. 그래서, 다음 달에 열릴 거. 그래서, that will be held, 열릴 거예요, next month. 이때 저희가 알아야 될 거는, that will be held. 열린다라는 문구를 알으셔야겠죠. 알아, 알아, okay. that will be held next month. that will be held next month. 그래서 한번더 가시면, the talk. you gave 당신준 이야기 어디에서? at the s t a f f meeting 그리고 뭐에 관해서? about the conference 그 conference에 관해서 근데 그 conference가 언제 열려요? there will be held 열릴 거예요 the talk you gave at the s t a f f meeting about the conference there will be held next month 그럼 다 끝났네요 그럼 제일 처음에 저희가 코어를 어떻게 붙이기로 했냐면 네. 나는 깊은 인상을 받다 중심이 어디? 나 그래서 네. I was impressed with I was impressed with 그리고 붙이시는 거죠. 연습 열심히 하신 거 I was impressed with the talk you gave 어? at the s t a f f meeting about the conference 어? that will be held 어? next month 그래서 오늘도 역시 살펴보았지만 영어는 뒤에 한국말은 앞에다 그리고 장방시의 순서를 항상 지킨다 그리고 core 누가한다의 세트 그리고 누가한다 무엇을의 세트를 잘 지켜서 한숨에 덩어리를 한숨에 내신다. 이 정도 되시겠네요.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구독과 아,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좋아요, 빠빠이